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용이나 선물용으로 정말 좋은 팩트로 페인팅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캔버스와 물감 그리고 미디엄 나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물티슈도 있으시면 두 장, 세장 정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나이프로 미디엄을 세 덩이 정도 이렇게 종이 팔레트 위에 펴주세요. 그리고 분홍색부터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 골고루 섞은 색을 왼쪽의 캔버스 위에 아주 얇고 고르게 펴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 위와 아랫면에 모두 물감이 묻어있기 때문에 뒤집어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때 포인트는 최대한 얇게 펴발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조금 더 섞어서 두 번째 레이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는 초벌이기 때문에 조금 얇은 느낌으로 펴발라 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테두리 부분은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색이 안 칠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캔버스에 흰 천이 없도록 꼼꼼하게 메꿔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이프 한번 닦아주시고요. 같은 색을 한번더 섞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빈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을 해줬어요 이렇게 베이스를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캔버스의 빈 부분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세요. 이제 팔레트 윗부분에 파란색을 조금 섞어서 약간 민트색 분위기가 날수 있도록 색깔 만들어줄게요. 이때 전체적으로 나는 파스텔톤으로 완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을 너무 많이 섞지 않는 거꼭 주의하시고요. 분홍색을 다시 만들어서 노란색 살짝 섞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레이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노란색을 조금씩 가감하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더 다양한 색감으로 완성을 하실 수 있어요 중간중간 나이프 닦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미디엄을 조금 더 덜어내서 파란색을 섞어 볼게요 아직까지는 골고루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노란색 비율보다는 파란색의 비율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더 푸른빛이 도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프로 만드는 스트로크를 조금 길게 빼고 싶으시면 처음에 물감을 푸실 때 많이 퍼주시면 돼요 자 이제 노란색의 미디엄을 섞어서 그다음 레이어 쌓아 볼게요 정답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나이프로 텍스처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분홍색 섞어서 약간 삶은 느낌이 돌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이프로 이렇게 쓱쓱쓱쓱 움직여서 더욱더 회화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제가 직 제작한 <웃음> 반짝이 미디엄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한 4, 5가지 정도의 반짝이를 섞었는데 이번에 패키지를 만들면서 이 그림에 맞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선물을 하셔도 좋고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진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튜토리얼은 별나라 그림 상점에서 패키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